아 이제 이게 갓김치 그 여수 돌갓 갓김치 담았는데요 이거는 김치고 갓김치 김치고 요거는 장아찌인데 지금 아직 숨이 덜 죽어서 간장물이 좀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 죽으면 간장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두고두고 내년 여름엔 내년 여름 후년 여름까지 먹어도 이거 맛있어 두고두고 먹어서 맛있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해봤네요 오늘은 여수 돌갓지 아 어, 반은 아 어, 양념해서 담고 한 단은 짱아찌를 할 거요. 어서 이제 또 여수 돌갓이 많이 나올 때니까 이 여수 돌갓이 쏘는 맛이 강해서 맛있어. 이게 돌갓이 얼마냐? 그러면 4천원 싼가? 비싼가? 나도 모르거든. 한 번만 씩한 번만 씩치 절거야지. 이 소금은 이게 그 어, 갓은 이 머리가 잘안 절거지니까 머리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이파리 쪽은 조금만. 이게 한 번만 히쳐갖고 절거야지. 몇번지 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소금은 국대제으로 하나 조금 못 들어갔네 물을 좀 이렇게 많이 부어줘야이 줄기가 잘안 절거져 그래서 하나 더 놓고 어느정도 죽으면 한번 뒤집어 줬구만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비올려나 아, 어. 바가 지가 바가 지가 기가 어. 물어 뜯어가지고 깨져버렸어. 왜 깨진 거 쓰냐고 그럴 거 아니야. 어. 개가 물었어? 어? 개가 등 물어 뜯었어? 개가 물어 뜯어버렸어. 마르니까 밖에서 채야지. 싱크대 지치면 너무 좁아. 이게 이파리가 안 떨어져야 되거든. 깨끗하니 안 해. 살짝 살짝 절거져가지고 살아날라간다. 한달 정도만 장아찌 할 거야 내년 여름에 먹게. 이게 갓은 두고두고 먹을수록 더 맛있거든. 오래 뵙수록 더 맛있어 갓김치. 쪽파도 쪽파도 같이 장아치하는 거야. 쪽파도 원래 장아찌를 하나? <웃음> 어? 야 김치 장아찌 갓김치 장아찌가 원래 있는 건가? 먹으면 장아찌 되는 거야. 뭐 장아찌 여기 따로 있어? 이쪽으로 놓을까 이쪽으로 넣을까? 음. 이쪽 한쪽으로만 하자. 이갓김치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도 색깔이 죽어. 절반은 무치고 절반은 장아찌 하고. 아. 한단더 들어갈 거냐? 나한 단만 하려 그랬는데. 이거 이거만 장아찌. 이거만 음. 장아찌해서 이렇게 놔두고 물에 양파, 중간까 하나. 그 다음에, 배 반쪽. 무도, 무도 이만 하나 넣어주고. 무를 넣어주면은, 김치가 더, 그 채로, 채로 써서 넣으면,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갈아갖고 넣으니까 좋더라고. 액젓, 150ml 넣어주고. 항석어, 저기 뭐냐. 그 갓김치니까 항석이 조금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항색이저좀 넣어주고 물안 부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갈아질라나 모르겠다 음음 금고추는 좀 나중에 거칠거칠하게 갈아야 되니까 금고추 늦게 넣고 음음 물을 조금 부어갖고 믹서기를 해보야지 아까 보니까 찹쌀풀 좀 많으니까 두 국적 정도 넣으면 되겠다. 아니 생강 가루 로 넣을 거요 이번에는 생강 가루 설탕 두개 정도.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빨갛게 본인의 맘대로 갈김치는 고춧가루 많이 넣어도 색깔이 죽어요. 이 맛나, 맛나 맛을 좀 볼까요? 저고거 조금 더 내야 되겠는데. 아까 150ml 넣었잖아? 한 200ml 정도. 쪽파, 조그만 거한 단이야, 이거. 깨는, 요번에 깨는 안 넣었어. 깨가 내가 볶아낸 거 없어가지고 패스했어요, 깨는. 갓, 갓은, 갓김치는 그, 갓, 갓 자체에서 나오는 그, 부유한부유한이는뭐냐 그게. 그 향으로 이렇게 먹는 거니까 깨 넣어도 별 효과가 없어. 네, 이제 이게 국물이, 국물이 조금 이게 충분히 많아야지 이 김치 음식이 더 맛있어요. 국물이 별로 없으면 맛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달아에다가 물 조금 더 붓고 이렇게 헹궜네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예, 갓김치는 끝인데요. 이 갓김치는 오래오래 두고 먹었으러 더 깊은 맛이 나요. 우리도 2년 된것 이제 어제 거다 먹어서 이거 또 담는 거예요. 어래 두고 먹었을 좋은 거에 갓김치는. 게 두고 두고 먹고 오래 될수록 맛있다는 건 갓김치. <웃음> 음. 간장 600g, 600g냐? 600ml지? 600ml. 진간장 600ml, 1:1로 물도 600 600ml, 멸치액젓 150ml. 소주는 200ml 이게 이제 액젓이 들어가서 좀 짜네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끓이면 또 물이 쫄아 되니까한 어 400ml, 400ml 더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물은 1L 양파 하나 잘라 넣고 사과도 반쪽 그 다음 배 근데 무를 물이 조금 넣어주면 또 이게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니까 무도 좀 한쪽 넣어주고 마늘, 한 종지기. 생강도, 한 종지기. 다시마, 3 쪽, 네 쪽. 멸치. 이게 다시, 이게, 짜같이 담으려면 간장물을 데려야 돼. 다. 3,40분 끓여줍니다. 하다, 나. 잡고 있어. 다시마, 안 건드렸어. 그냥 끓였어. 음. 이게 40분 끓였네. 됐다 물리기 있잖아요 응? 여기 숨죽으면 딱 올라와 깜빡하고 신하다가 좀 넣어줘야되는데 안넣어줬더라고 티스푼이로 반정도 만좀 넣어주면 위에 이것도 한번 끓여야되거든 한번 끓여서 해야되니까 지금 넣어줘도 상관없어 그래서딱 풀어가지고 이 김치는 지금 엄청 매워. 이녀스 거라서 독해가지고 맵네. 이거 한번더 끓여야 된다고? 응, 음, 이거 한번 끓여줘야 돼. 그래야지 변, 변질이 안 돼. 이거는 이제 냉장고로 넣을 거고. 아, 됐어. 이틀 됐어. 이틀 후. 좀푹 죽어서 이렇게 물 물이 많아졌잖아 음. 이제 쪽 따라야지 이, 이제 이게 절거지면서 이것서 물이 나와가지고 음. 한번 이렇게 끓여줘야 지골고하지가않기어 거려 음. 버클 뭐 벨러 그다음 게안 나오네 뜨거우다네 음, 뜨거운 거 부숴볼까 아, 음? 음. <웃음> 뜨거운 거 부어 김치가 다 익어붙지 익어붙지 좀 이렇게 잘라먹어보면, 잘라먹어볼까? 코끝이 찡해! 매워? 응 음, 매워 응 음, 매워 와 독하다 이거 진짜 맵네 이렇게 짠지 담아가지고 내년 여름에 내년 여름까지 놔두고 먹을 거예요 이게 푹사여야지더 맛있더라고 이대로 김치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마냥 놔두면 보관. 속에까 꺼내야지. 여기 넣고요. 나도 <웃음> 그러다. 도마에다 넣고 잘르면 되는데 도마 묻히기 싫으니까. 야, 이게 알싸하네. 음. 맛있네. 맛